안녕하세요 여러분 해결전구입니다 중국, 뭐착장 의붓 팀밍 핵쟁이 등등 게이머들에게는 매우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나라죠 헌데 게이머들에게는 이렇게 인식이 안 좋은 국가일지는 몰라도 게임 회사들에게는 노다지 같은 곳입니다 아무리 자국에서 게임이 망했다 한들 중국 시장에서 평타만 쳐도 어마무시한 수익을 끌어모을 수 있는 엄청난 규모의 시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중국의 강력한 게임 규제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입맛을 맞춰주려는 게임들이 다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히 우리들의 타차카 선생님이 계시는 레인보우6 시즈에 중국이 묻을 뻔했다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사장 중국에서의 대방관으로 한국 갑부순이4위에 자리매김을 한 사나이죠 뭐 사실 지금 로스타크가 순항을 하고 있는 지금 내년 즈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아마 이건희의 목전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듯이 중국의 자본 차이나 머니는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엄청난 시장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때문에 국적을 불문하고 많은 회사들이 욕을 처먹더라도 중국으로 진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대참사가 벌어졌었죠 야 아무리 그래도 여기 다들 폰없냐고 하는건 좀... <목소리> 뭐 아무튼간 이렇게 중국을 뚫기 위한 노력들이 분주한 지금 우리 타창카님께서도 중국에 진출하려고 비위를 맞춰주는 모습을 보이자 많은 타창카님들의 신도들이 실망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레인보우6 시즈의 서버는 단일 글로벌 서버로 한 번에 패치하는 내역들이 한 번에 같은 서버에 적용되게 됩니다 뭐 다른 게임처럼 북미 서버는 하루 일찍 오픈 이런게 없다 이거죠 그런데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 레인보우6 시즈가 최근 심해진 중국의 게임 규제 때문에 이것을 의식하고 게임 속에 등장하는 비주얼 등을 변경하려고 했습니다 일단 중국은 기본적으로 미디어에 해골이 등장하는걸 금기시합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거 솔직히 저도 궁금한데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찾아봐도 잘 안나오더라구 때문에 이런식으로 해골 아이콘들은 전부 변경하기로 하였고 칼 아이콘도 주먹으로 변경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맵 곳곳에 존재하는 해골들에게 마스크와 선글라스를 씌우고 슬롯머신을 삭제하고 혈흔을 지우고 스트리퍼는 아예 손만 나오도록 한 버전을 공지하였습니다 해당 공지는 아시아 확장을 위한 규정 준수를 위해 지도와 아이콘 등등을 조금 변경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죠 그렇지만 누가 봐도 그냥 중국에서 게임이 잘리지 않기 위한 노력으로 밖에 비추어지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어처구니가 없는 게이머들은 이것도 철제한 만우절 농담인가요 라면서 뜬금없는 변화에 대해 반발을 표출했고 이거 이제 톰클렌시의 레인보우 식스 시즈가 아니라 시진핑의 레인보우 식스 시즈가 아니냐 이렇게 되면 카베이라도 맨얼굴 되는거 아니냐는 등 많은 커뮤니티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반발과 조롱을 일삼았습니다 진짜 우리 타창카님의 소중한 옥체 중국이 묻을 뻔 했었죠 다행히도 하도 욕을 처먹어서인지 아무래도 중국 좀 먹겠다고 모든 게이머들의 등을 돌리는 건 좋지 못하고 판단해서인지는 몰라도 한참의 반발 끝에 다행히도 해당 패치를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우려하던 일은 벌어지지 않았죠 다행인 일이긴 하지만 일부에서는 애초에 해당 검열판을 강행하고자 하였으나 중국에서 판호 발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철회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뭐 솔직히 돈을 벌어야하는 기업 입장에선 게이머들이 잠깐 동안 뭐라고 하는 것보다 중국에서 벌어들이는 돈의 가치가 더 크기 때문이죠 아무튼간 해당 패치를 철회하면서 게이머들은 한숨을 돌린 상태지만 앞으로 이런 중국을 겨냥한 시도가 없을거라는 보장은 없죠 아무튼간 중국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한 나라기도 합니다 그 엄청난 노다지같은 시장 규모 때문에 어떤 욕을 들어서라도 해외 기업들이 길을 트고 싶어하는 말이죠 그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말이죠 뭐 이런 현재 중국 중심의 흐름은 다음 영상에서 좀더 상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고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